Namaste. 我是 Navin. Namaste. Kanishka.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저는 카니 n 카라고 합니다. 또럼 오늘은 Hindi를 배울 거예요. Hangumallo, ayaoyo toke ku shigaji 라고 있어요. 그럼 똑같이 힌디말로 뭐가 있을까요? 자음차, 모음차... 그거 알아요? 카네시카? 네! 그거 뭐라고 불러요? 그... 뭐였더라? 아, 내 기억에는 그거는 모음차라고 불러요. 그럼 오늘 우리가 모음차, 힌디요 모음차를 배우겠습니다. 네! 그럼 힌디어로 몸자 이렇게 어, 어. 아, 아, 이. 이. 이, 이 힌디어로 짧게 하는 몸자도 있고, 그리고 길게 하는 몸자도 있어요. 아. 이런데 그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어, 어, 어어어어아아아할 때는 조금 세게 숨을 내셔야 돼요 그런가? 다시 해볼게요 네아 이렇게 맞나요? 네 아는 맞는데 네 그럼 어로 시작하는 말이 뭐일까요? 어로 음. 시작하는 말? 힌디 아다락 오다라 맛타 맛타 항국말 과비슷한 단노가 어다락 아다락 키라고 불러요 어세 어다락다락 아하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세 어드락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어, 좀 세. 길게 하는 몸자 그 다음에 a 를 길게 하면 아, 아. 입술 입술 크게 하면 아어 아. 다음에 아. 아 입술을 크게 그리고 숨도 길게 선생님 네. 아니라 입을 크게 한거 아닌가요? 입을 크게? 아 친구들 아. 입을 아 하고 벌려요? 만약에 엄마가 솜사탕을 준다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럼 아 해보세요. 따라 해보세요. 따라 해보세요. 아쓸 네. 아. 때는요 이거 어이랑 아는 어이랑 비슷하게 쓰고 예.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하나 짝새이가 그려줘요. 0. 그럼 아로 아 시작하는 단어가 뭐 있을까요? 아 아는 아그봐어아그 다음에 이이이이 선생님 아까랑 똑같이 어아와 똑같이 이것도 짧고 긴거 있네요? 네 맞아요 어? 이렇게 이할 이 때는 좀 짧게 그리고 이할 때는 이 길게 하는 음자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시카 짧은 이로 번호를 알아요? 어? 어 잠깐만요 이말이 음. 그게 있었네요 아 음. 그걸 못 생각했구나 이새 임리 근데 한국말로 잘번 이와킨이 차이 점이 없어서 비슷한 발음도 없을거예요 그래 킨 이로 시작하는 인도 말 알아요? 어그 사탕수수를 뭐라 했더라? 맞아요. 아그 옛날... 이크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카니시카? 그 사탕수수라고 해요 선생님 네 맞... 이거 이렇게 쓸때 뭔가 삼자 같아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요 아... 그럼 이거는 짧은 이 이거는 이세이로 이. 이. 시작하는 단어가 뭐죠? 이물린이물리 다멀린 이그 다음에 긴이 네? 이이크 이크는 친구들 이이 연습해봐요 이이 세 이이 세 이이 세 이이이 이이 세이 안녕하고 핸디어로 모아야 돼요? Namaste, Namaste.